2020년 남은 5달 동안 나의 운세는 어떨까요? 운세의 흐름을 타로카드로 차근차근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요. 2020 남은 하반기 동안의 나의 운세예요. 애정 및 학업 그리고 재물까지 세 가지 파트에 걸쳐 짚어드리고 한달한 한 달의 흐름도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원래 제가 수요일날 업로드를 하는데요 제 오늘 와이파이 문제 때문에 목요일날 하게 되었어요 그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래도 새로운 방에서 깔끔하게 치우고 다시 시작하니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숨을 고르고요 우리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치워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인형 혹은 번호를 마음대로 골라주세요.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내 마음이 가는 것 어느 것이라도 좋아요. 지금부터 골라보세요. 고릴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다섯 장의 카드에는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이 카드를 잘 보시면 내가 그래도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8월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볼수 있냐면 일과 내 여가시간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계속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가 카드 내내 나오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동안은 내가 미뤄뒀던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기이고 8월은 아직 그 결정을 하지는 않아도 좋으나 9월로 넘어가시면 검의 여왕이 앉아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내가 원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꽤 아파하고 있는 점, 하지만 그것들을 견뎌내는 모습이 바로 9월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요. 10월로 가시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해요. 저는 1번 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양립할 수 없는 그두 가지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10월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주 길하다고 볼수 있고요. 누군가를 만난다면 11월이 좋겠네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저는 이 카드를 때로 이렇게 생각하고는 해요.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더 많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카드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종종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12월을 보시면 애써 만난 이상 에게또 생각이 많아지죠 지금 하반기에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이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 여태까지 내가 미뤄왔던 결정을 10월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6월 전반적인 애정운과 그리고 학업및 일에 대한 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에 대한 운세는 어떨지 카드 한장한 한 장씩 다시 알아볼게요 애정면에서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생각이 많죠. 때로 다른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을 나에게 비춰줍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만 이 카드처럼 괜히 근심하고 금심하며 내 마음속에 불안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 올해 하반기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신다면 그분에게 크게 불안하지 않아도 좋겠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더구나 10. 1월에 만나는 사람은 조금 믿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이 자리가 학업 혹은 일 나의 꿈에 대한 카드인데요 나에게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지만 나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우물을 들여다볼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안에 굉장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나는 꽤 두려워하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반기 동안 나는 나의 가능성, 굉장히 많은 창조력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물 안에서 세상에 없던 나의 굉장한 재능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뭔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번 하반기 꽤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 재물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겨요 이 타워 카드는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재난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칼, 이런 카드가 나오면 무리한 투자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어딘가 돈이 나갈 만한 상황이 있는지 좀 체크해보고 내 잔고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 유지되도록 해주시면 하반기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잡아야 할 것도 무엇이고, 총론은 무엇일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올해에는 나에게 휴식을 좀 주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쉬어가더라도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 아주 영원히 쉬어버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카드를 보시면 역시 내가 함께 살아갈 만한 누군가를 만나기 좋은 시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 11월에 사람을 만날 기회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총로는요 떠나는 사람이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게 두 가지 선택,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리고 분명 하나는 내가 계속 시도해왔고 많은 애정을 주었고 많은 힘을 쏟았지만 이루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갈 시기다라고 해요. 이렇게 조금 슬플지도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길은 아까 보신 그 우물처럼 좀더 멋지고 환상적인 모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의 운세를 달 카드로 볼게요. 당신에게는 어떤 달이 떴을까요? 저는 이 달을 뽑았어요. 큰 그림을 보라고 하죠 이 카드는 역시 당신에겐 휴식이 필요하고 또한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소한 디테일만 보느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미래를 단기적이 아니라 2, 3년 안에 내가 꼭 성공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5년, 10년 아주 길게 그리고 넓게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은 2020년도 아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 다섯 장의 카드에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인 모습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먼저 8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성과를 맺기도 좋고 내가 인기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괜찮을 것이고 내가 다소 빛나고 화려해지는 시기라고 해요. 하지만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재물에 대한 운세가 하반기 쪽이 좋거든요. 이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두면 그것이 좋은 성과로 내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9월을 보시면 아주 많은 성과들이 보이죠. 8월에 내가 부지런히 사람을 만난 만큼 이 결과가 돌아오니 8월에는 집에 안에 계시지 마시고 어떤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모임이나 공부할 것들이 있다면 아주 부지런하게 해두시면 그만큼 성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다음 달을 보면 나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이 케이크는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어요. 어떤 굉장히 위험한 계획 혹은 그 위험에 따라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계획 말이죠. 재물적으로 나는 투자 쪽에 약간은 머리를 써야 할 시기인데요. 이렇게 위기와 나에게 이득이 동시에 될수 있는 기회가 오니 내가 10월에는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1월에 보시면 나는 만족할만한 만남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의 흐름과 생각해보자면 누군가를 만난다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내가 믿음직한 동업자 혹은 괜찮은 회사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로도 보여요. 학생이시면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좋은 랩으로 갈수 있는 어떤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1 1월에 운이 상당히 좋고 12월에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나에게 올수 있는 재물은 제가 보건대 사람에게서 와요. 지금 이 카드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나에게 올수 있는 운은 바로 사람들에게서 오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애정, 학업및 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운세를 간단하게 가디 세장으로 알아볼게요. 애정이 있어. 나는 굉장히 야무져지는 시기인데 상대방도 그렇다고 하네요. 서로 좀 따지는 게 많아질 거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피곤하기는 하지만 서로 별로 손해보는 일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면 나보다 한참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는 나랑 좀 비슷하거나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기 합당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 서로를 보는 눈이 깐깐하고 약. 일반의 밀당 같은 애정 싸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한 평균적으로 괜찮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카드를 보세요. 농부의 카드가 나왔어요. 학업 혹은 일에 있어서 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요. 애써야 해요. 올해 제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나의 노력여야에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잘 판단해야 이 과실을 딸수 있으니 그점꼭 염두해 주시고요. 재물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 바로 세계 카드가 나왔죠. 세계 카드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간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올해 남은 시기에는 평소보다도 약간 과감한 투자 혹은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돈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많이 고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정적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걸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남들은 다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있는 곳이 훨씬 좋은데 그럴 필요 없다 라고는 하지만 그런 시도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었지만 왠지 무리하는 것 같다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반기 도전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장의 카드로 올해 하반기에 남은 이야기들을 좀더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잡아야 하는 것, 피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자를 보시면요. 먼저 나는 상급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해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선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좀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도 겉으로는 좀 티를 내지 마시고요. 잘해주면 그만큼 내가 보답을 받겠다. 그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누구나 마음 속에는 별이 있죠. 하지만 내 마음에 가끔 먹구름이 낄 때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면 이렇게 침대 위에서 오래오래 힘들어 할 때면 이 별이 잠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엔 언제나 별이 떠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봐 손가락질할까봐 못했던 도전들이 있다면 하반기 동안 하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운는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이번 분에게는 어떤 달이 떴을지 제가 달 카드를 떠내봤어요. 지금은 많이 노력할 시기가 맞네요 카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꿈과 당신의 지금 노력이 맞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새학원에 가거나 혹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더 나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운은 내게 들어왔으니 내가 발걸음을 뗀다면 되는 소리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얻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반기도 잘 보내세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다섯 장의 카드에는요. 남은 다섯 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과연 남은 하반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에 걸리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여왕의 모습이 있죠. 내가 하는 일들이 잘될 것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8월에는 난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고 일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보이고요. 내가 왕좌에 올라있죠. 그런 것만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 8월에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고 그리고 9월에는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네요. 만약 커플분이시라면 어떤 프로포즈 같은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꽤 좋은 사람을 만나 둘이 커플이 된다는 그런 로맨틱한 일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어요.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진 카드니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쭉잘 지켜보시죠. 시켜보시고요 10월에는 내가 해방감을 느끼고 있네요. 3개 카드가 나왔어요. 1년의 일들로 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비로소 더 넓은 세계로 갈수 있는 힘이 내게로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월 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행복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상반기가 좀 힘드셨다면 하반기에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제가 아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월에 바로 이 카드예요. 타워 카드라는 건요 내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에 무언가 내가 뜻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걸로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힘을 뺄 이유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르쳐진 내 마음에 안 드는 딱 하나의 일은 잊고 넘어가버리는 것이 좋다. 마치 게임처럼 스킵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애정과 직업 및 학업 그리고 재물의 운세가 어떨지 세 장의 카드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애정적으로 나는 인기가 많은 시기네요. 주목을 좀 받겠어요. 약간 질투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유튜버 분들이나 혹은 다른 내가 인기가 필요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애정면에서 내가 주목을 받는 시기니 꽤 괜찮다라고 볼수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직업 및 학업에서 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마법사는요. 하늘에서 온 아이디어를 땅으로 전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마법사는 꽤 괜찮은 카드기는 한데 문제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실천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하반기에 하던 일들을 약간 중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할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는 다음날이 되면 기억이 안 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 잘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재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다. 만약 그 동안 어려웠다면 가족에게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카드 3장으로 이번 남은 시기 동안 내 행운 그리고 피해야 하는 것총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번이 나왔다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요. 나는 욕심이 좀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운이 좋다 보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무언가딱 하나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님을 이 카드가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잊어버리셔야 해요. 놓아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괜찮아질 테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욕심을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 카드를 보시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건강을 약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보이거든요. 내 건강 상태를 좀잘 체크해볼 것 내가 무언가 잘 된다고 이렇게 전차처럼 달려나가다가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무리가 올수 있는 운이 조금 보이니까요. 건강을 좀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크게 좋은 운이고요. 마지막 12월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좀 생길 텐데 그것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일은 내버려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당신에게는 어떤 달이 떴을지 제가 카드를 뽑아봤어요. 당신의 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카드는 아주 재밌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예스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제 거의 다온 거예요. 내 꼴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한 발자국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한 발자국을 제대로 내딛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데 그한 발자국이 망하면 이 일이 어그러지고 말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타워카드의 그 일이 떠오르실 텐데 타워카드가 나온다고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안의 욕심을 잘 조절하고 욕망을 잘 조절해서 안 되는 일 하나는 과감하게 놓아버리시면 이 달이 바로 예스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 다섯 장의 카드에는 나머지 다섯 달 동안의 운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보시면 올해는 내가 얻은 것을 나, 다른 사람이 자꾸 탐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날수 있겠고 이토록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내 성과를 남이 빼앗으려고 해서 내가 약간 속상할 수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도 자꾸 경쟁자가 끼어드는 시기고요. 8월에는 내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아서 약간은 서글픈 모습인데요. 9월을 보시면 나는 그래도 훌훌 털어내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여태까지 내가 바래왔던 것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비로소 이제 내가 내비게이션을 찾았다. 내가 갈 방향을 찾았다라는 느낌인데요. 여태까지 많이 헤매왔다면 이 9월이 나에게 키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짜자마자 나는 좀 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는 건강을 약간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일보다 많은 걸 하려고 해요. 이때 빼앗겼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새 계획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는 몰라도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꿈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달보다 11월이 더 걱정이 되네요. 그것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이 바뀌기 전에 시기가 원래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많이 들어봤던 문장이죠? 이런 것처럼 11월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로소 내 운이 움직이려는 시기이니 그 시기만 꼭 참고 견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부터 나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오토바이로 나와있는 이 전차는 강한 의지력의 화신이고요 나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태까지 무언가꽉 막혀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12월이 돼서 비로소 좀 풀리겠네요 아무튼 11월만 좀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제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연애, 학업, 혹은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해오는 어떨지 간단하게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올해는 연애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나 봅니다. 다시 한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연애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조금 바꿔놓을 만한 사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 사람과의 만남 혹은 헤어짐이 내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것 같고요. 학업적으로는 그리고 일적으로는 내 능력에 대해 내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칼들이 있어도 이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능력에 대해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여태까지 무언가 잘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이 부족했고 에너지가 부족했을 뿐이니 너무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마세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타로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재물적으로는 뜻밖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주 큰 돈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억 천금이다 라고 한다면 좀더 좋은 카드들의 전개가 있었어야 하는데 다른 카드들의 도움이 없었으므로 약간의 꽁돈이라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내가 쓸수 있는 어쩌면 갖고 싶은 아주 사소한 무언가를 갖게 될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약간은 생길 테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세장의 카드로 이번에는 내가 행운과 그리고 피해야 할것 마지막으로 총론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여기 있는 이 행운 카드는 내가 취해야 할 때도 나의 캐릭터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사제가 나왔죠? 나는요. 솔직히 하반기 동안 조금 화가 날수 있어요. 8월에그 사건 같은. 하지만 내색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들켜서는 안 돼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화를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꾹꾹 참다가 화병까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화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싸움은 최대한 피해라. 이런 것들을 타로카드가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 많은 계획 중 한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당신의 세계를 넓혀줄 것이다. 당신이 올해 하반기에 얻게 될단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에 비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목표는 하나만, 갖고 싶은 것은 딱 하나만 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하반기에는 좀 내색하지 않는 것이 그래, 그래야 좋겠네요 나에게 어떤 내가 이, 이야기한 것을 이상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나에게는 어떤 달이 떠올랐을지 제가 달 카드를 하나 뽑아봤어요 당신에게는 어떤 달이 떠올랐을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네요. 내가 싸움이 좀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내 말이 아주 날카롭게 그 사람에 가서 탁하고 꽂힐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시기니 싸움은 조심해라.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번 2020년 남은 기간도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다섯 장의 카드에는 남은 다섯 달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어요. 딱 경계선이 이 가운데 카드로 나눠지네요. 8월 9월에는 운이 상당히 좋아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도 있고 나에게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을 만나더라도 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딱 10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11월쯤에 갑자기 난 유혹이 좀 드는데요. 좀 놀기 좋은 달이라고 해요. 그럼 가끔은 노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어지면 곤란하거든요 제게 눈에 띄는 것은 12월의 킹 오브 컵스 나는 약간 붕뜬 기분이 들어요 여태까지 내가 잠깐 한눈을 판것 뿐인데 그걸로 인해 내 계획과 너무나 멀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후회하는 느낌이 12월쯤에 드는데요 그래도 당신이 8월쯤에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9월에 더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니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나의 에너지를 이때 확 투자하고 놀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쉬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세 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의 2020년 사랑과 학업 혹은 일, 마지막으로 재물의 운세를 알아볼게요. 연애는 잠깐 쉬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휴식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플이 있는 분들은 큰 변동 없이 흘러갈 것이고 솔로분들은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시기 그래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이나 학업에서 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어 이 기회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물적으로는 멈추지 않는 어떤 감정의 잔이 나왔는데 그만큼 날 서포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머지 다섯 달 동안 돈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내가 힘들 때 하늘에서 손이 나오듯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서포트해 줄 것이다 라고 이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행운과 비해야 할것 그리고 총로는 무엇일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명료하게 알아볼게요. 나는 바라는 것이 많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내 눈에 너무 근사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나도 어서 서 무지개 속으로 가고 싶다. 카드에서 본 바에 따르면 당신은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무지개를 찾으러 가는데 계속 따라가도 멀어질 뿐이었다고. 무지개는 당신에게 닿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따라가기만 해서는 계속 그렇게 쳐다보기만 해서는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처들 내가 걷기 힘들 만큼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있지만 지난 실패는 있고 내가 한순간 다른 생각을 할수 있어요. 나도 한순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놀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길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나에게 여유를 주고 스스로를 좀 용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남은 하반기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나쁜 생각이들때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세 잔은 엎어졌지만 두 잔은 있다. 나에게는 남은 두 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잔들은 아까 보셨던 에이스 오브 컵스처럼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곁에 남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올 하반기 나에게 어떤 달이 떴을지 달 카드로 알아볼게요. 당신에게는 어떤 달이 떠올랐을까요? 달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줄까요? 당신이 믿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그게 옳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내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요.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의 걱정이에요. 나 자신에게 들이운 어둠이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나도 잘할 수 있음을, 나 스스로를 믿고 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어주세요. 당신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고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